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어, 지난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쉬었는데요 이번에는 어, 지난주에 못한 거를 이번주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주에는 이제 멀티펑션 보드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아두이노랑 지금 일체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두이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쉴드라고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일종의 모듈이죠. 아두이노랑 합칠 수 있는 모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요 이 쉴드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이제 LED 동작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조금 조용한 것 같아서 노래를 한번 틀어볼게요. 노래가, 노래가 좀 잔잔한 노래가 있으면 잔잔한 노래를 틀겠는데 <웃음> 슬픈 노래밖에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 제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설픈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노래가 너무 슬퍼서 딴 거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 일단 노래 배경 음악이 좀 있었으면 해서 음 아, 이거 요거, 요거 괜찮겠네요. 어... <웃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아두이노 진행할 거는 이제 멀티펑션 보드, 요 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LED를 켜볼 건데요. 노래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네요. 일단은 이 보드 LED를 킬 건데, 먼저, 지난번에 이제 그 아두이노 보드 자체에 있던, 음, 그 LED랑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를, 요번에는 이제 멀티펑션 보드를 이용해서 어 이제 간단하게 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게 V는 IR이라는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LED를 이제 오프시키려면 어 LED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LE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LED 동작 일단 구글에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LED가 일종의 이제 다이오드인데 이게 이제 양단에 이게 이제 LED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요게 LED죠, 이게 게 LED인데 LED 보시면은 그 양단에 이제 전압이 걸릴 때 이게 이제 불이 밝혀지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공유드렸던 회로도를 어, 한번 보시면. 음... 아, 요회로도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늘 할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LED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항 하나랑 요 지금 LED D1이라고 써있는 게 지금 LED거든요. 이렇게 LED 4개가 달려있는데 그 LED 4개로 지금 요 지금 오늘은 이제 제어를 해볼 겁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플러스 5라고 적혀있는 게 전압이 5V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물결표시 13, 12, 11, 10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랑몇번 핀에 연결됐는지 써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3, 오른쪽에 보시면은 물결 13, 12, 11, 그리고 물결 10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 지금 LED랑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코드, 코딩을 하실 때이 핀들을 이제 제어를 하면 LED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V는 IR이라고 했는데, 사실 LED는 지금 여기 플러스 5라는 그 전압에서 LED가 이제 지금 요 밑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가지고, 물결표지 13, 12, 11, 10번 요 이제 핀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LED가 켜지는 건데, 그게 뭐 어쨌든, 잠시만요. 노래를 끄고 해야겠네 어쨌든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전압 5V가 걸리면서 반대편에 이제 0V가 걸리면 LED에 이제 5V가 전압이 걸리면서 불이 들어오게 되고 반대로 이제 포트 13, 12, 11, 10번 포트 쪽에서 이제 5V가 걸리면 양단에 이제 전압이 똑같아지면서 LED에는 사실 0V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LED 불빛은 안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LED를 온오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LED o n 프 했을 때도 같은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 왜 들어가냐면 음 사실 LED는 그냥 일반 다이오드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5V가 걸리고 요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반대편이 이제 0V가 걸리게 되면 이절이 이 선로 사이로 사실 저항이 없으면 무한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게 이제 v는 ir이라는 원리에서 오는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이제 글씨가 작으니까 한번 키워볼게요. 그걸로 어떻게 키워야겠네. 이게 v는 ir이라는 공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v는 이제 전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은 저항. 이 공식이 지금 저 LED에 지금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포트에 만약 0V가 걸린다고 치면 저 LED 쪽에는 지금 전류가 걸리게 되는데 저기 지금 저항값이 지금 510옴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전, 전류잖아요. 그럼 I 전류는 i는 r분의 v가 되겠죠 v 전압 나누기 r 분의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저 지금 led의 그 흐르는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어 전압은 5V가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은 5 1 0옴이 되는거죠 이 저항을 지금 r로 쓰긴 했는데 사실 읽는 단위는 5이라고 적거든요 그럼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5 나누기, 510은, 지금 0.0098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암페어입니다.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예요. 이런 식으로 암페어고, 전압은 V, 저항은 옴. 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0, 나온 게 0.0098 암페어거든요. 이거를 미리 암페어로 바꾸면 어 9.8mA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저 지금 LED에 흐르는 전류는 10mA 정도가 지금 LED에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LED를 불을 밝히는 그 전류의 지금 세기는 10mA죠. 미 10mA가 지금 이선로에 흐르면서 이 LED를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무한한 전류가 흘러서 그 아두이노 코트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선로에는 이제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항상 사실상 이제 쇼트죠, 쇼트. 쇼트가 뭐냐면 이 5V랑 이제 이쪽 그 아두이노 핀 쪽에 이제 그냥 통으로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면서 저항이 없게 되면은 무한한 전류가 흘러서 이제 다 타버리는 거죠. 일단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대부분의 LED들은 어한 30mm, 이 30mm 정도면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여기 지금, 요 LED를 이제 컨트롤을 할 건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LED를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제어할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 제어할 부분은, 어, 13번 핀, 12번 핀, 11번 핀, 10번 핀 요렇게 4개를 이제 제어를 하면 되겠죠 일단 예제를 보, 보시면 예제를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LED 켠다고 잠깐 했었는데 그거 예제를 다시 불러와 볼게요 그 예제가 뭐냐면 파일에서 예제 누르고 그 다음에 베이직 있고 이렇게 보시면 블링크라고 있죠 요 블링크가 이제 LED 블링크라는 뜻인데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요거를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똑같은 거를. 요거 이제 필요 없는 거는 꺼버리고, 어... 요 부분인데, 요거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이것저것 블라블라 주석들 달려있죠. 이거는 사실 컴파일 할때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삭제하고, 요것도 이제 주석인데 필요 없으니까 삭제. 주석들 한번 다 삭제해 볼게요. 요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 쓸데없는 건 이제 대충 다 삭제했는데, 지금 요 코드가 뭐냐면, 어핀 모드라 그래서 지금 현재 13번 핀 지금 저희도 13번 핀이 있긴 있죠 13번 핀에 출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라 그래서 13번 핀에 하이를 출력한다 이 하이가 뭐냐면 사실상 지금 여기 만약 아두이노 5볼트 전압을 공급해주고 있다면 하, 저 하이는 5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로우는 뭐냐 0볼트가 되는 거죠 반대로 지금 요거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핀 모드 13번 핀은 아웃풋으로 정하고 출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그리고 13번 핀은 어, 하이를 출력하겠다 어, 얼마만큼 딜레이 1초 여게 이제 미리세크 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1,000 미리세크기 때문에 1초에요 그 1초 동안 13번 핀에 5 v 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13번 핀에 0 v 를 다시 1초 동안 출력한다 그리고 이 루프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13번 핀에 5V 출력, 1초 뒤에 13번 핀에 로우 출력.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지만 한번 요,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LED 하나 달려있죠? 여기 보시면 LED 하나 달려있는데, 그 LED를 요걸 한번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요거 다운로드를 한번 스케치를 컴파일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가 완료됐죠.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깜빡이고 있죠? LED. 이게 지금 실제로 13번 핀에 연결된 거예요. 번핀. 13번 그럼 이걸 더 빠르게 깜빡이려면 지금 0.5초마다 깜빡이 볼게요. 한번 했던 건데 한번 더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보죠. 음, 보이시나요? 좀더 빨리 깜빡이죠? 요게 이제 기존에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요 멀티펑션 보드라는 거를 더 이제 끼워서, 어그 LED가 깜빡이는 거를,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만 했었는데 요거는네 개를 다 컨트롤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면은 지금 여기 회로도 보시면 이미 13번 핀에 지금 LED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깜빡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숫자가 좀 거꾸로 보이는데 어, 어쨌든 D1이라는 곳에 지금 여기 회로도 D1이라는 곳이랑 여기에 이제 D1이라는 곳도 깜빡이는 게 보이시죠? 그럼 제가 요 상태에서 요 지금 걸 수정을 해서 여기 보, 회로도 보시면은 네, 회로도 보시면 D1, D2, D3, D4가 있잖아요? 요걸 한꺼번에 다 깜빡여 볼게요. 일단 여기 아두이노에서 13번 핀만 지금 깜빡였죠? 여기 보시면 D1이 13번인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거를 12그 다음에 이걸 또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붙여넣기 해서 이거는 11 그러면 D1 그렇죠! 다 아웃풋, 아웃풋으로 잡는거죠 11번 12번 12번 그리고 10번까지 저희는 오늘 이제 네 개를 다 컨트롤 해볼 테니까 11, 12, 12, 13, 그다음에 이거는 10번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면 아까 서, 처음 설명 드렸듯이 요 이제 13번 핀, 12번 핀, 11번 핀, 10번 핀을 다 출력으로 지금 자, 서,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나머지 핀들을 이제 어떻게 어, 제어를 할 것이냐인데. 어, 지금 했던 똑같은 동작에서 이제 LED 4개만 한번 그대로 똑같은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어, 단축키를 좀 써서, 단축키를 써서, 어 13번 핀, 12번 핀, 11번 핀, 10번 핀. 이거를 이제 다 하이로 만들어서 같이 켜지고, 그 다음에, 이걸또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요거는 다음 줄에다가 붙여넣기. 요거는 다 로우로 만들게, 만들어서 1초 동안 4개 LED가, 아, 0.5초죠. 지금은. 0.5초 동안 4개 LED가 13, 12, 11, 10번 요 회로도 보시면 연결돼 있죠. D1, D2, D3, D4. 요거를 켜졌다 꺼졌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그대로 다운로드를 하면 지금 아웃풋으로 4 개의 핀을 잡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0.5초마다 한 번씩 깜빡이게 보이시죠? 네, 잘 되죠? 그럼 여기 지금 또 재밌게 그러면 은두 개는 깜빡이고 두 개는 다시 안 깜빡이게 해볼게요. 어 12번 핀이랑 10번 핀은 음안 깜빡, 처음에는 안 깜빡이게 하고. 반대로 13번은 여기서는 깜빡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짜잔. 어유, 뭐야 이거? 항상 켜져 있네요. <웃음> 아 이, 이게 여기서도 항상 켜져 있고 여기 코드 잘못 짰네요 지금. 여기를 로우로 바꾸고. 여기를 하이로 했어야 됐네요. 아 지금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어요. H, I, H, H 이런 식으로 다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두개 켜졌다, 두개 꺼졌다. 음 지금 LED가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두... 음두 개는 지금 켜졌다가 두 개는 꺼졌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애매하게 보이네. 이게 LED가 밝아가지고 어쨌든 요, 요런 식으로 이제 포트 제어하면서 LED를 제어하는 거고요. 제가 뭐 짧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코드는 이런 식이에요. 여기 제일 핵심은 이 셋업 부분에서는 처음 이 LED를 어떻게 초기화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핀모드를 그러니까 이핀 모드를 그러니까 이핀 13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하겠다. 그럼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것을 이제 이 출력이 아니라 입력으로 바꿀 때는 당연히 인풋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지금 아두이노가 편한 게그 얘네가 이제 제대로 명령어를 쓰게 되면 색깔이 좀 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으로 쓰면 13번 핀은 인풋으로 받게 되는데 사실 이 멀티 펑션 보드는 지금 이 13번 핀에 LED가 달려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뭐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셋업은 초기에 처음 이 아두이노 전원이 들어왔을 때한 번만 딱 실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두이노에서 계속 실행되는 부분은 바로 이 루프 부분이거든요. 이름도 루프인데 계속 돌아가면서 같은 이 소스 코드를 계속 실행하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라이트는 이 아두이노 핀에다가 쓰기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쓰기를 하냐면 13번 핀에 하이를 출력하겠다. 이 하이는 뭐냐면 아두이노에 5V가 공급이 되고 있으면 이제 플러스 5V가 하이라는 신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우는 반대로 이제 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라이트 13의 하이는 13번 핀에 5볼트를 출력하겠다고 디지털 라이트 12의 로우는 12번 핀에 0볼트를 출력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13번 핀에 하이를 출력하면 LED는 꺼지는 거예요. 1이 하이를 출력했지만 이 지금 회로상에서는 반대편에서 이제 5볼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5볼트, 5볼트 하면 전압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LED에는 전압이 흐르지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이 흐르지 않기, 전압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아까처럼 1 0 m a 가 원래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안 흐르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이 어떤 전기의 흐름은 물에, 물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같은 높이에 있으면 물이 안 흐르는데, 이 물의 높낮이가 이제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물이 흐르는 양이 있잖아요. 이 물의 흐르는 양은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기울기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한데, 이 기울기가 기, 이제 기울, 크게 기울면 물이 많이 빠르게 흐를 텐데, 뭐 그런 거 이제 전압 차이에 따른 거고, 뭐 어쨌든 물의 양은 전류, 이제 물의 어떤 수위 차, 이제 높, 높낮이는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13번 핀에 이제 하이가 출력되지만, 어, 5V 회로도에 나와 있는 걸 고정으로 전압이 유지되는 건가요? 예! 요 회로도 자체는 지금 요 플러스 5라고 써있는 게 이제 항상 고정으로 전압이 이제 LED 쪽으로 5V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대편에서는 포트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 거기서 이제 5V를 주면 LED가 꺼지고 같은 전압이 나오니까 꺼지는 거죠. 전압 차이가 없어서.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12번 포트에 로우라고 해서 0V가 걸리게 되면 그 부분은 LED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압 차이가 발생해서 5V, 0V.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LED가 켜지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이제 동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뭐, 지난번 강의들이 다 이제 길다고 하고 지루하다고 하셔서 제가 최대한 30분 안에 끝내려고 음, 간단하게 최대한 잡았거든요.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 블로그 오시면은 제가 이제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해 놓으니까요. 어, 뭐 감사합니다. <웃음> 간단하게 해 놓으니까 이 블로그 어, 좀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요 이제 위에 블로그로 오셔서 이제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어차피 이제 제가 매주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제가 아마 이제 나중에는 좀 여유로우면 어, 주에 이제 2, 3회씩 해서 좀 진도를 빨리 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뭐 많이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요 아두이노는 다 중국 겁니다. 요거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 한번 드렸는데 어,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싼 거는 6,7천 원에서 어, 비싼 건 정품은 사실 좀 비싸죠. 요거는 지금 중국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그 아두이노 이제 코안 보드 중에서도 이제 좀 비싼 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드라이버 설치 안 해도 그 아두이노랑 동일한 동작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 9,000원, 만원 정도 하는 거고, 요거 말고 이제 요칩 말고 작은 칩 SMD 타입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드에 이렇게 붙어 있는 칩이 있는 그 보드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6, 7,000원 더 싸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CH450 이라는 드라이버가 있는데, 아, 예 들어오셨었군요. 아, 그럼 시간 맞춰서 들어오셨나 보네요. <웃음> 예. 그 예, 고기 예.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아두이노로 해 보시면 이제 많은 그 판매자들이 있으니까요. 아, 우연히 들어오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웃음> 음. 뭐 간단하게 보통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랑 이런 이제 케이블 세트로 해서 이렇게 케이블 세트로 해서 이제 만원 정도면 사실 수 있, 있거든요. 어그그 그 정도면은 사실 충분히 따라하고 뭐 환경 꾸미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콘이라는 칩이요 아. 아 키보드 만드실 때는 어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보드용은 아니고요. 어 지금은 단종되긴 했는데 음, 아두이노 이제 레오나르도라고 있거든요. 요 요런 보드에요 요거 지금 단종된 보드긴 한데 인터넷으로 구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쓰시면은 키보드 만드실 때 되게 간편하실 거예요. 이게 인식이 그 일반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처럼 요게 잡히거든요. 어, 그, 아, 그런, 그런 게 아이콘이라는 보드인가 보네요. 왠지요 아두이노도 이제 요 레오나르도라는 보드를 쓰면 그 인식될 때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처럼 인식이 돼서 아마 원하시는 거 만드실 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 이제 메인칩이 그 어, 아트메가 3264라는 칩이거든요. 어 아트메가 3264라는 칩인데, 어쨌든 요칩 들어간 거는 아마 그 인식될 때, 그 USB가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로 인식되시니까 아마 원하시는 거 만드실 때는 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어, 일단 오, 오늘 강좌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 이제 30분 되게 한 4분 남았는데요. 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어 코, 코딩이요? 코딩은 코딩은 그냥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웃음> 아, 그 사실 제가 이제 뭐 전공이 아무래도 어, 전공이 이쪽이니까 시언어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아두이노 아두이노 하도 그래서 그냥 사실 독학했고 아그 책? 도움이 되는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음... 요요책 보시면 은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좀 인베디드라 그래서 하드웨어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책 보시면은 아마 간단한 하두이도, 하드웨어도 설명이 좀 나와 있어서 음, 하드웨어는 설명이 안 나와있네요. 요거는 어 <웃음> 그냥 사실 아두이노는 크게 이제 하드웨어는 잘 몰라도 그냥 따라하기만 일단 해보시면은 아 이렇구나 금방 아실 거예요. 자바 하셨으면 아마 더 습득하시는데 빠르실 거예요. 뭐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블로그에 어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달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두이노 바탕으로는 사실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아두이노 정식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사실 걔, 걔네들이 이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조금 아두이노로 뭘 만들었냐고 한, 한다면 그 의수를 무료로 아두이노로 만들어서 어 그런 것도 있고 더 작고 쉬운 거요. 어 작고 쉬운 거라 그러면 뭐가 있으면? 자꾸 쉬운 거는, 뭐, 막상 기억은 안 나, 바로바로 바로 기억은 안 나네요, 지금. 자꾸 <웃음> 쉬운 거라 그러면, 뭐, 요즘에는 이제 IoT라 그래서 인터넷이랑 많이 연동하니까, 음, 웹, 웹이랑 자바하신다면, 이제 웹이랑 같이 연동해서, 아두이노에서 이제 스위치 눌러서, 뭐, 웹에 어떤 반응을 하게 한다던가, 웹 서버에서. 뭐, 그 정도가 될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주에도 뭐한 어, 30분 강좌로 좀 빨리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다음주에는 이 멀티 펑션 보드의 스위치 관련해서 요 스위치랑 같이 요 LED 조작하는 법 같이 연동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뵐게요.